있으면 예, 영업하겠다 오늘 우리가 오늘 어디 가요? 방금? 양평 일몰 보러 가고 일몰 보러 가는데 벌써 해가 <웃음> 지고 있어요. 진짜? 오늘 여기... 도착할 때다 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 <웃음> <웃음> 해외에서는 6시 2 0몇분 쯤에 이제 일몰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그때쯤면 해가 질 수도 있겠. 저거 뭐지? 응. 우와 진짜 너무 예쁘다 선생님 어디야? 진짜, 진짜 제대로 왔다 그니까깡 어, 멋있는데요? 남편님? 아, 진짜 맛있다. <웃음> 나 안경 벗으면 안 돼. 안 돼. <웃음> 절대, 안 싶어. 절대 안 돼. <웃음> 아. 와, 연잎 핫도그. 연잎 핫도그 먹어요. 어, 이게 색깔이 솔, 사, 살짝 까만 게 연잎으로 만들어서 그렇고. 아, 그런 거야? 조금 어둡잖아, 색깔이 보면은. 아, 그냥 맛있게 어? 생겼어. 샌식 업체 큰게 있네 음 <놀람> 맛있어? 반죽부터가 맛있어 아 그래? <웃음> 음. 음, 음, 음 맛있지 않아? 반죽이 맛있지 않아? 아 그렇네 맛있다 처음에 처음 딱 심었을 맛이 좀 특이하다 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음. 이건 명물 맞다 너무 맛있는데? 어, 맛있어 이거 하나 더 먹을까? <웃음> 나 그렇게까지 그릇, 엄청 기대하진 않고 너무 배고파서 음. 산 건데 그리고 음. 소시지가 너무 양심적인데? 음. 진짜 맛있어. 두꺼워요 음. 해볼까? <목소리> <해볼까>? 표준 표준. <목소리> 아 날씨 도전해 봐. 날씨. 오 날씨. <목소리> 어, 홀쪽은 안 되겠다. 아 홀쪽 저거는 유아용 아니야? 저거저는어는야 어? 하나 더 많이 <웃음>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얼른 얼른. 야뭐 거기 사볼래? 응 어. 어. 이거 그럼 이것도 소사기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어. 음. 어. 사진 찍어 올래? 어. <웃음> 어. 잠깐만. <웃음> 뭐야? 여기 연꽃인데 음. 지금 날씨가 추워서 연꽃이 아, 없는데 와, 이거 음. 진짜 예쁘겠다 나중금 오면 야, 여기가 음. 연꽃이 유명해서 그래서 연잎 핫도그랑 음. 연잎 수목원이랑 이렇게 연잎을 볼수있는 저기 커피 농장도 있대. 어? 저긴 들어갈수 있나 봐. 저기는 그게 아직도 근데 어. 우리가 어. 어. 두물머리 아직 못 가봐가지고 어. 음. 음. 너무 예뻐요. 음. <웃음> 담장도 되게... 싸막이. 진짜 너무 귀여워. 아 겨울 아니었으면은 연꽃 있을 거 아니야. 진짜 이쁘겠다. 맞아. 음. <웃음> 오, 햇빛이 와 후광 비치는 것 같아. 오 진짜 너무 예뻐. 엊그자도 <웃음> <웃음> 어, 좋은데? <웃음> 진짜 좋아요, 여러분. 되게 웬일로 오랜만에 이렇게 외출이야. 진짜. 이제 일몰이 다가오기, 다가오고 있어. 확실히 사진이 이쁘다. 음. 내가 아? 이쁘긴 하다, 이 시간대는. 근데 일출도 궁금해진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원래 일몰보다 일출로 더 유명하다던데? 아, 여기가? 어. 음. 일몰보다 일출이래? 응. 나 이제 안 오시고 있고. <웃음> <웃음> 어머님 어머님 사라지셨어요. <웃음> 일본 오시기 전에 해가 칠 수도 있어. 아닌가 그러니까 센스 있게 자리를 비켜 주시는 건가? 혹시? <웃음> <웃음> <웃음> 거위가 있어? 카페 <웃음> 보고 다녀. 이쁘다. 어 여보, 한번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우와 가볍네 커님 여기 뭐. 리 세트 시켰어요. 난이 엄청 큰데요? 많이 아, 어. 이거는 라시은모르겠어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너무 예뻐. 아, 이거 는여 름이, 가 같은 도아 귀여워. 이런 것도 되게 있어 보여